저다라사시기 바랍니다. 보켈톱. 보켈톱. 한번 더 하시죠. 보켈톱. 제가 어, 히브리서 처음 배울 때 배운다랍니다. 아, 굿모닝. 보켈. 톱은 굿모닝. 좋다는 게. 한번 해보시작 보켈톱. 떠나시다 헬라어를 처음 볼때 나는 게자스승한테 배웠는데. 음, <웃음> 그노티세아우턴 어, 시작. 그노티세아우턴 한번더 시작. 그노티세아우턴 영어로는 어, 에, know yourself. 유어, 음, 음, 한국말로는 너 자신을 알아.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황금 글자로 써여 어, 있는 음, 글자입니다. 음, 에, 그런데 그것을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합시다. 내 꼬라지를 알라. 아, 네, 꼬라지. 그죠? 내 꼬라지를 알라. 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꼬라지를 모르고 어, 살죠. 자신의 꼬라지가 어, 죄인이라는 것. 언젠가 다 죽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글자. 글자. 말. 복음. 복음. 음,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으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그노티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아, 그것은 네 존재가 아무것도 어, 모른다는 것을 알라. 아그 뜻이라는 그 뜻이랍니다. 이 자신의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 걸어 진리를 탐구하라, 아, 아, 탐구하라. 오늘 어, 복음 복음의 의미가 뭘까? 복음의 의미가 뭘까? 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이 시간 복음 굉장히 이 광범하게 위 쓰이고 있습니다. 어,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그죠? 네. Good tidings, good news, good news, 죠 그래서 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입니다. Amen. 아멘. 아메,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누가 온빌련 주면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안수받고 치료하반 치료 반도하면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보니까 귀신이 귀신들려 귀신 나간다면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지난주 뉴스 들으니까 한국에서 20억 암을 낳는 그 주사기 이, 그 뭡니까 의료 보험에 한국 의료 보험에 포함됐더라고요 한방에. 20억이야 20억 소화 근육 태형성 근육이 이렇게 굳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5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한 방에 한방에 환자의 피를 빼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양해서 거기서 약을 만들어서 주사를 넣는 거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신체에 맞는 세포는 살리고 신체에 나쁜 세포는 죽이는 어마어마한 뉴스죠. 더큰 뉴스죠. 더큰 뉴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많은 좋은 소식들 있고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잘 되고 우리 꼴등 나라에서 한국이 10개, 그, 10이 선진국으로 된 것도 복된 소식이고, 한국이 만약에 전쟁한다면, 그 승리하는 것도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스펠. 가스펠. 알죠, 여러분? 가스펠. 이것은, 가갓 플러스 스펠. 그래서, 어, 신과 스펠. 어, 말하다, 얘기하다, 신들의 얘기입니다. 신들의 얘기, 예, 신들의 얘기. 그것을 로마서 1장 1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성경 전체는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의 일은 뭐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오실 구원자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런데, 이 뭐야, 성경 전체가 결국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난 모든 것이 복음의 굿 뉴스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신구약 다 이렇게 들어가죠. 넓은 의미는 말에 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76번, 바울서신은 60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복음은 이 예수 크리스도에 관한 것또 천국에 관한 그 모든 소식이 우리가 높게 높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금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예, 천국 에, 헬라에서 소유격은 굉장히 번역이 이, 어렵습니다. 주격 됐고 동격 됐고 목적격 됐고 모든 것을 의로 번역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많이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고급 헬라로 번역하면 하나님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하나님과 복음이 동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동격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이 동격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고로,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까지 여러분 할거예요 예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된 소식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복음이란 말은 음, 복음이 헬라어 언어로 어떻게 쓰여 있는가? 여러분, 한국 성경만 천도하면 이단이 된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어를 모르면 절대 성경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할 때 들었는데 유병원이라고 고등학교 어어 어? 고등학교 어 뭐요 같은 반이었답니다 동기 동창 고등학교 그런데 유병원이는 언제나 공부 안 하고 성경만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또 들어가면 성경. 제 학교 때. 응, 친구 유병을 찾아갔더니 산쪽에 집안을 얻어가지고 성경만 연구해. 어떻게 갔죠? 구원파 2단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구원파 2단을 2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구원파적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개, 브라스, 응, 응,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어, 저는 우리 교인들은 개신교, 절대 미 얘기 못 해. 우리는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리폼드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에서 이 복음을 뭐라는가? 따라서 유왕겔리 시작. 유왕겔리 두번더 시작 유앙 겔리온. 이거 시작 유앙 겔리온. 한번더 시작 유앙 겔리온. 세번3세번 해야 우리 더죠. 자, 이유앙 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어떻게 됐는가? 어, BC 490년에 이 다리오스 1세가 다리오스 1세는 뭐냐면 어, 쉬운 말로 하면 그그 어, 그 페르시아 왕배 에스데시 아버지 에스데시. 그럼 쉽죠? 네. 음. 25,000명 군사람을 데리고, 예, 그리스를 정복하러, 어, 갑니다. 그래서, 그, 어, 그리스에서, 그, 뭡니까, 그, 마라톤 평지에, 상륙을 해서 침범을 하는데, 그때 아테네, 그때는 전부 적이었잖아요? 폴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병사들이 약 9,000명. 예, 또그옆 도시에 도와준 천명, 약 만명이, 2만 5천명을 상대로, 상대로 하는데, 거기서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예, 그래서 그 전령이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 그 길이가 얼마죠? 응? 뭐라고 전했죠? 응? 니케! 니케! 그래. 니케. 예.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 말이 승리하다 뜻이야. 승리 승리했습니다. 네, 니케 네케라는 신은 승리의 신입니다. 그것이 어차, 여러분 운동화에 어떻게 나오죠? 영어로 나이키, 알았죠? 쉽죠? 나이키, 네, 나이키, 나이키가 말이 니케 승리의 신에서 나온. 그렇게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한겔론 유안겔론,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 아, 이런데. 그것이 우리가 41.195가 뭐 아니고, 41.195가 아니고, 36.75km 입니다3 6 정확히 3 6 7 5 k 를 달려갔는데, 거기서, 어, 이렇게 해서, 왜된다면 41.195가 됐는가. 음, 1 9가 그것은, 그, 100, 1908년, 그, 4회 올림픽 대전이 에, 런던에서 열렸는데, 여왕이, 여왕이 그 마라톤 결승점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에, 에 끌고 오다 보니까 좀 연장하다 보니까 더 길어져서 41.195km가 됐답니다. 자, 이것이 유한계련 이, 이승리의 복된 소식, 승리의 복된 소식.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죄의 승리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귀신과 사탄을 승리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된 소식이에요. 어, 복된 소식. 이것이 이 그리스에서는 그 다음에 올계가를 줘서 이 유한겔련. 그 승리한 자에게 상을 보상으로 이렇게 주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꾸면서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유황겔리언이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떻게죠? 예수님 당시 모든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썼던 정규하게 썼던 이름이 바로 유앙 켈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BC 31년에 아티움 전투에서 안티오니우스에게 이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라죠. 아우구스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죠. 존중, 존중.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잘하게 자신이 자신이 그그 하늘의 신 아폴로의 그 신탁을 받고 다다 신으로서 신으로서 그 다음 다음에 황제 숭배가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유한겔년 복음이란 말이 복음이란 말이 어떻게 해요 황제가 탄생하는 것 황제가 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장군이 승전하고 들어올 때 예? 황제가 어떻게 해요 노예도 나눠지고 절품도 나눠지고 황제에 관해서 이했을때유한겔리온한겔론이한게쓴거예요그 뜻은 뭐예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진정한 우리 왕이다. 로마 황제를요통치를우리를 받는다. 그 뜻으로 이렇게 전에 써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한어요 오늘 복음의 의미를 진짜로 잘 알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 뭐죠? 바울은 왜 요한 갤리어란 말을, 복음이란 말을, 가스페란 말을 바울 서신에 60번이나 썼을까? 썼을까? 오늘 본문에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이 말씀이 있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성구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여와서 성경책을 받아서 이렇게 읽었던 것이 이사야 61편 1절인 것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분은 52장 7절을 펴주시고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의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하게 전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누구 한번 61장 1절 2사야 빨리 읽어주시 바랍니다 주여와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사 하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풀어 된 자에게 자유를 하신 자에게 노심을 선포하며 아멘. 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모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그리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61장 1절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겠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복음, 유한, 깰련,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복음, 이것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 누구 52장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2장 7절. 여원을 공부하며 시험을 향하여 이들을내 하나님의 품치, 품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바니 어찌그리 아멘 여기서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게 가스펠 유왕겔련입니다 유왕겔련 유앙겔룐. 이것을 따라 삽시다 히브리 말로 바세르. 시작. 바세르 바세르 다시 한번 시작 바세르 자, 바세르 즉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앙겔련,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아, 바세리가 히브리 말에 바세리가 신약에 유앙겔련, 복음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7절에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랬어요. 좋은 소식, 바세르, 복된 좋은 소식, 바셀, 더브 좋다는 거죠. 더브, 더 바셀을 강조하거든. 강조. 이 바셀이 뜻이 무엇일까? 뭐죠?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 성경 그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야. 바셀이가 설명해줬죠.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어가 요갓, 요갓. 대문자로서 영어 생기는 리짐, 요갓, 요갓. 그, 이것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요? 내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뭐가 음. 좀답해죠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네. 카톨릭 성경에서는 너의 하느님은 임금이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임금이시다. 아 재밌죠?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항발송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뭐죠?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맞을 때그 이야기는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 내가 말하는 건내 것이 아니고 할 아버지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선지자. 그리고 또 뭐죠? 제사장. 모든 것은 험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신거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왕. 왕. 왕, 왕.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 것은 또 바세르라는 것을 분해해보면 바가 집이었요 세르가 통치하던데 집을 통치하시는 분. 왕이란 뜻이에요. 바세르가. 바세르가 뭔가? 바세르가 그신약에는 이걸 뭘로 받았냐면 또 살, 예수님의 살. 이 바세르라고 그래. 바세르.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고 떡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 다시 여러분들 와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여자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들어와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 행사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이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세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왕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 예수님이 뭐요첫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그 말은? 회개하라 왕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왕의 통치가 가까웠느니라. 그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 유계겔련은예수가 왕이라는 선포인거야 예수가 왕이라는거 구원자라서 왕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새사람 만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으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신약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3회라 7장 12절에 내수완이참에내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격케 하리라 13절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격케 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죠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영원히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히 가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다이세 족보에날 메시아가 영원히 다시를 뭘로? 왕으로, 왕으로. 성경은, 성경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로마체육 안에서 왜유한결련 복음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제 깨어라 이제 깨어 너희 진짜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아니고, 너희 왕은 예수 크리스도, 너희 왕은 황제 가이사라. 너희도 주고 좋은 것도 주지만, 그도 죽는다. 우리 예수님 새로운 왕 영적인 왕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준다 아멘. 황제 로마 황제 천국을 줄수 없다 기쁨을 줄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왕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천국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래서 로마 교인들이 걸 깨닫고 죽어간 거예요. 단 하나. 황제가 누구냐. 이 왕인은 예수 크리스도. 이것 때문에 사자에 물려찍기고 화양을 당하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죽이고 그 신앙 하나. 너희들의 진짜 왕은 대통령도 아니오. 왕도 아니오. 누구죠? 우리의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어떤 대통령도 어떤 황제도 어떤 왕도 영생을 줄수 없어요 But 그러나 우리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세상 어떤 황제도 천국을 줄수 없어요. 지도 죽었거든 지도 지옥 갔거든 그러나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천국에 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다 달아있는 것. 창세기 우리 3 0장 28절에 야곱이 약국강까지 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씨름하 그래서 새 이름을 줍니다. 새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습니다. 이겼음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참재밌는 진리가 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 이스 다스리다 통치하다 엘 하나님입니다. 헨 하나, 음, 하나님 자 이것을 목적격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저주시는 거예요. 저주시는 거예요. 너무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저 주셨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 사람에게도 이겼지.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이겼다. 이스라엘에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뜻은, 자, 봅시다. 사무엘. 사무엘. 엘. 엘이 들어가는 히브리 단어는 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엘이. 엘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무엘. 들으시다 하나님을 들으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런 거 하나. L이 뒤에 있지만 주어가 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다. 다니엘 다니 다니 심판하다 재판하다 L 하나님 그럼 뭐요?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지을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심판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이 재판하다. 하나님이 심판하다. 다니엘.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제는 형도 서이고, 에삼트도 서이고, 사람들 속여서 이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너를 주도해 나가겠다.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의 조상, 네 아들들에서 열두 집화가 나와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 이어나가겠다. 그 말. 이스라엘 그 뜻과 유한 갤련, 바세리 뜻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32장 장세기 28자를 과거형으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려고 애써왔고 이겼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래서 성경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과 언어를 연구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는 것이죠. 유한겔리온 뭐요? 따라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사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예수님. 예수님. 천국과 예수님. 복음과 동격으로서 예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또 구원이 가까운. 일. 천국. 천국. Kingdom of Heaven.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통치가 가까웠느니라. 아, 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통치한 천국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곳이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유병현이처럼 유병현처럼 개신교가, 아니 기독교가 기독교가 음? 어떻게 해요? 구원파적 신앙. 한번 믿으면 한번믿으면 음? 그냥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이 없는 삶. 로마 12장에 얘기했던 네 삶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신자로 변해 버렸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복음의 성경적인 참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것을 야누스적 신앙이라며. 야누스적 신앙. 야누스 뭡니까? 문의 신이에 문의. 유일하게 로마가 그 신들이 있는데 문의 신. 이쪽은 과거 나가면 미래. 야누스. 야누스 얼굴 보니까 한쪽은 찡그리는 한쪽은 약간 웃는 얼굴. 그것을 철학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 인격자.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으로 산다는 거요. 주일날 하면 얼마나 거룩갑니까 형제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헤헤. 돌아가면 돌아가면 응?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담하서 갈기 타고 오는데 어? 어느 게 장로님인데 응? 도와준다. 그래서 도와주고 십만불을 맡겼더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대요. 그 장르님 내가 아는 장르더라고요. 자, 이중, 이중 적으로 사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사랑, 사랑, 사랑한데 아내를 구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었으니까. 맨날 잡혀가지고 내가 꺼내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할 때. 자, 봅시다. 이중점. 그래서 하바드 그, 하바드 그, 사회학 윤리학 교수는, 교수인 하비콕스. 우리가 유명한 그 교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인 자신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무효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뭐죠? 복음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몰랐기 때문. 여러분 오늘 오신 것 복받은 자유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뭐죠? 간단해요. 우리는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첫째는 미국 법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더 d 로 이게 미국 자유예요. 응. 내가 티켓을 꺼냈어요. 4 0마인데 그, 딱 바뀌었는데, 25마리를 바뀐, 모르는 거야. 40마리로. 경찰에서 걸렸어. 티켓. 응, 그죠. 걸렸어. 150불 걸렸어. 내가 목사인데 지금 장례 시간인데 급하다 몰랐다 예 예설 음. yes, 아, 그래 목사 예설 yes, but 이번에 벌금 내고 배우시고 목사님 다음부터 위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맞죠 미국법 그래요 미국법 우리가 하는 게 유한 결련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제국은 황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뭐요? 황제법에 순응하고 사는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뭔가? 왕이 통치하신다. 왕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성경. 또 하나, 예수님은 왕 대신 이렇게 뭘로 통치하십니까?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어.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삶.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게 법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로마서 였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웃음> 예수님께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가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겠어요.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할지니 22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함께하리라. 히브리헬라는두 단어가 같은 단어, 유사한 단어 얘기할 때 음? 어떻게 해요? 강조법입니다. 세번 반복할 최고의 강조법이에요. 여기도 세번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첫 임할 때 우리는 뭐요? 그때 중생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어버 위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 그때 사도바은 이신 칭의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이제 그때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점으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이게 기독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밑으로 내 이웃을 사랑십계 10개명 하나님을 사랑하제지 4개명 6개명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라. 그러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게 뭐죠? 하나님의 첫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80년 후에는 한국이 어떻게 해요? 인구가 반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몇십 년 후에는 지금 10위권에서 28위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 사람이 없어진 거. 기독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는 딸이 다섯이라 한국에 좋은 교회가 나왔는데 못 갔어요. 딸이 자세라. 어떻게 음? 짐승같은 목사님 어떻게 동물같은 목사님 지금 존재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 때 목사 후보생 때임시조절하는 거예요. 두 명이 은혜 난데 더 나이 더 생기면 낙태 수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교회가 살인죄를 범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알죠? 일년에 수십만 명이 낙태로 낙태 살인죄를 범하고 그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내 범을 땅끝까지 전하를 하는 그거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님도 사랑해서 했잖아요. 사,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뭐든지 별도 따가지고 올수 있어. 부담이 안 돼.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보면 네 몸에는 가볍다고 얘기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모든 예수님의 법기 모든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가볍고 쉬운 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걸 지키지 않아요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응? 교회 다니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 야누스 돌아갑니다 네. 두 얼굴 이중인격 우리는 네.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야누스의 참 뜻은 과거를 벗어나서 미래를 하는 스타트 시작이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뉴리가 야누스에서 나왔어요. 제뉴 1월 달이. 1월 달.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두 얼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여 왕대신 예수님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얘기했던 일주일에 한 2, 3일 전도 가는데 어느 날 시골 동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상여가 나가더라고 상여가 그래서 탁 조저앉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며칠만 빨리 왔으면 저 사람 지옥 까지 않는데 전도했어그말 전도하러 왔는데 며칠 늦은 거야. 3일 늦은 거죠. 3일장이니까. 한 영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통치하시면. 제가 자경을 하면 다 엎어지면 서 새까맣게 탔어요. <웃음> 잠을 못 자니까 자경에서 몸을 태우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공동묘지에 이렇게 딱섰어달려갔다 비석이 크게 써야 는 나도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Prepare, p r e p a to meet the God.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하라. 준비 하나님 라하 만날 때를 준비하라. 그 만날 때가 어떻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할 때. 유앙겔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를 통치하신다. 바세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늘의 하느님이고 임금이다. 나를 통치하신다. 그 왕이 여러분께 와셔서 성령으로 통치해 주셔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착한 종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